선청석일고 어! 써줘 써줘 어써줘 어, 기차처럼 써줘 잘했어 아 응? 너무 잘하네 다 알고 있네 이거 나누는 거만한데 있구나 이게 되게 쉬워 쉬워서 그냥 넘어가서 지금 인지가 잘안된 거야 일차 응. 방어장이 뭐냐면 우리 막 키보 있잖아 막 눈물 네, 네. 점막 이런 거 있지 네.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외부야 내부야 그런 건 밖에서 하는거야? 안에서 하는거야? 외부.. 외부죠 그치 외부지 외부 써줘 외부 어부 써줘 어, 어, 어, 어. 여기 위에다 어. 외부 방어지? 네이 외부 방어를 먼저 해 1차적으로 내가 여기서 차단을 해야지 뭐 안으로 다듬 차단하는 게뭔 상관이야 음. 먼저 이걸 차단하는 걸 얘기하는데 이거 아까 쌤이 말했던 첫 번째 뭐? 피부 점막 눈물 어 피부 점막 눈물 요런 것들 어, 그래, 음. 이거. 진짜, 지나. <웃음> 그리고 두 번째가 그거야. 모브, 모 방어? 어, 그렇지. 그게. 응, 내부 써줘. 계속 써줘. 그, 그, 그, 내부, 내부, 내부, 내부. 내부, 내부. 어, 내부에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두 가지가 있어. 염증번호야랑팅받아야아주잘팅어